저는 뭘까? 저 하는 말 맞을까? 당시 예수님 얘기 듣고면, 오, 진짜 같거든요.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니야? 뭐, 이게 마음이 의심스럽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맞으면 안 돼. 내가 쌓아놓은 모든 지식체계가 날아가는, 게, 저 사람이 맞으면. 나의 신학체계가 흔들려요. 본인대로 개똥철학을 열심히 쌓아놨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흔들리죠. 내가 천국 갈수 있게 다 세팅해놨는데, 이론을. 예수님 한방이면 내가 갑자기 지옥가게 돼 생겼어요. 절대 인정 못하죠. 차라리 저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하늘이 속습니까? 속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 처지에는 이렇게 해야 아 저는 공부를 도저히 인터넷 있으면 못합니다. 집에 있는 인터넷, 테레비 다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눈물 나죠.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니. 진짜 성령 받아라 하고 싶죠. 그런 게 아니라 공부란 모름지기 이렇게 하는 법. 이러면 예수님이요. 또니 네 뽕이다 하는 게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냐. 나는 라삐보다 더 라삐적인 삶. 진정한 라삐. 성령 받아서 그걸 전 인류에게. 그것도 이스라엘인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삐 중에 라삐인 거죠. 온 인류에게 그걸 전해주자 하고. 이 성령을 전도하고 다녔는데, 내 제자란 것들이 성령받아서 수도원 들어가서 안 나오겠다. 먹튀죠 기도는 해드릴게요. 누가 기도하랬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 가서 전도하고 구원하라 그랬지. 아,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요. 그럼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아, 내가, 나, 이렇게 살아야만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아나 다른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SNF화 신도라고 하세요. 이렇게 소유욕도 없애고 다 없애야 우리는 천국 갈수 있어요. 욕망이 하나라도 있어도 못 가요. 그러면 당신들 못 가요. 욕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전 맨밥밥 먹는데요. 식욕이 욕망입니다. 맨밥이라도 처먹고 있는 그게 욕망이에요. 이것도 먹어, 이거라도 먹어야 된다. 이 대세. 그러니까 욕망 이기로 치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하고 싸우지 말은 성령 받았냐로 결정나지 욕망이 있냐 없냐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다고 왜 그걸 가지고 어디에도 없는 구조를 가지고 집착하세요. 혹시 이더라도 다른 의도로 나온 그 말에. 왜 계속 하는 얘기는 집착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하시느니 성령 받아서 성령 뜻대로 살아. 진리 안에 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딱 뭉쳐가지고. 이런 사람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해버리면 하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 지금 우리가, 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탐진체를 못 버려서, 무력을 못 버려서, 식욕을 못 버려서가 아니에요. 쇼핑 욕구를 못 버려서가 아니에요. 성령 안 받아서지. 다른데다 초점을 둬요 사람들이. 성령은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있는 내가 볼때 불순해 보이는 것들을 다 없애면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품는 그 집단이 바리세파였어요. SNF하고. 예수님은 그들한테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은 성령으로 인해 일어나지 니네가 그딴 식으로 꼼수부린다고 되는 짓이 아니다. 끝없이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성경적이라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